둘째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왔는데 지금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신 밥집을 갔었거든요 돼지고기 특수부위? 근데 거기가 문이 닫았어요 지금 시장 안에 있는 흑돼지 먹으러 왔어요 흑돼지 세트 600g짜리 53,000원 시켰고 공깃밥 두개랑 된장찌개까지 고기는 암돼지라서 맛있어요 네감가니다네 음, 흑돼지 특유의 털이 박혀있어. 미역줄기, 김치, 콩나물, 쌈장, 연나물, 마늘, 파채. 안녕. 맛있겠다. 이거는 뭘뭐 썼어? 네? 이거는. 별견. 뭐. 맛있겠다 내일해어서빨래 아, 맛있겠죠? 네, 해. <웃음> 아 왜? 잠깐만요 을요 음. 뭔가 음. 질좀더 쫀득쫀득한 거 명인나물에 싸가지고 응. 다들한 말도 안 돼? 맛있어, 맛있어. 던데던데 맛있게 클리어 카라야 내가 준대요 너도 먹고 싶어요 음. 맛있다. 다 흑돼지 보로케 다 흑돼지 들어가요? 네 어, 어 그럼 저희는 오리지널을 시켰 바로 먹을 거잖요 네, 바로 먹을 거예요 저희브로케가 튀겨졌습니다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뜨거운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먹어보면 거예요 <웃음> 불러드세요네유치한장까지입니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우와 뚜껑 냉이야? 오! 네? 안에 그냥 닭고기인데요. 음, 알겠다. 알겠다. 음, 양파랑 고기 다진 거. 양파랑 고기 다진 거랑 양념 조금 돼있고. 맛있고. 와우 아우 아우 우우우 여러분 완전 이뻐요 대박 와 여기는 중문해수욕장입니다 리트리포드 있어요 여 귀여워 <목소리로>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고등어네? 어제 먹은 고등어가 여기 있네요 안녕 고등어야 안녕하세요 이거를 정도는 먹기로 정도는 했어요 정도는 통갈치, 정도는? 왕갈비, 전복, 고등어 구이 고등어 부위? 안 먹으려면 잘 먹나요? 음. 와 얘는 딱수 딱수, 전복, 왕갈비 이렇게 네, 통갈치 깔려있고 큰 뼈가 아니라면 돼. 음, 촉촉해, 촉촉해. 음. 음. 음. 음. 음. 음. 고등어가 진짜 기름기야. 음. 자방고등어 아닌 것 같아. 음. <웃음> 생물고등어 약간. 하는우그 응. 어요？크레이핏 응. 이랑 똑같 아껍질까는 방식. 도라응아 어. 절단했지 감자도 하나 넣어가지고 으깨는거지 는거죠 <웃음> 여러분 저는 숙소에 있다가 너무 제주도 목걸를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입이 짧아요 아 숙소 바로 앞에 있네 제주 도속잔치 고기국수 하나 하고요 동배고기 하나 하고 아강발은 뭐예요? 아강발은? 부기족발에맨 아강바람. 밑에까지 아 그런 땅 딱... 근데 그렇게 많이 먹겠어 혼자? 그냥 돈배국이랑 고기국수만 주세요. 먹, 먹을, 수 있겠어요. 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돈배국이랑 고기국수를 시켰습니다. 고기국수고 돈배국이 돼지고기수, 돼지 사골 같은 그런 국물, 약간 돼지국밥 그런 국물 맛이. 에요 뭐야? 본인들이 즐기는 음악으로만 알고 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그럼 만 이것도 흑재이예요 제가 고 저는 니다 사랑해요. 네, 조조 니다 아홉 시즌 인습니다 비계가 좀 많이 있긴 했는데 흑돼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비계 부분이 좀더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쁘지 않게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잘 먹었네요 네! 다 먹었어요 그 돼지국밥에서 밥 대신 면 며는 느낌? 사골으로 네, 네네네 돼지사골이죠? 응음수굴에 응. 국밥 수구레 육박 8,000원짜리 시켰어요. 아, 수구레가 뭔지 나와있어요. 소이 가죽 껍질과 쇠고기 상의약, 아교질. 여러분 배추전이 서비스인가봐요. 배추전 나왔어요. 콩비지? 콩비지 하나랑 수구레 주세요. 콩콩. 맛도 맛도. 맛도. 재 <웃음> <웃음> 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제주도 먹방 여행 행사까지 이렇게 무사히 끝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증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크이 먹어봤으면 하는 것들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싱크 많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 서 만나요. 안녕.